네, 이어서 세 번째 강연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관련된 사항도 복잡해지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사께서는 10년 뒤 자산을 급성장시킬 2023년 부동산 전략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 놀라운 부동산 정영근 대표님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놀라운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매년 지금 유튜브 시대에서 거의 뭐 1세대 같아요.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한 1세대고 부동산 관련의 영상 매체들에서도 제가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 부동산들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저는 각매 시점마다 가장 좋은 전략이 뭔지를 찾는 게제 일이었습니다. 항상 기회는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안 좋다고 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 지금일수록 반대로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상승장 때처럼 어렵게 이것저것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찾기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는 예, 미래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지금 시점을 놓치지 말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그냥 성장이 아니라 급성장. 예. 네. 그래서 10년 뒤 자산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올해 지금 시점에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요. 어,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유튜브 놀라운 부동산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JP크로와 또 CN 개발사 부기용화를 어, 대표 직을 맡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컸기 때문에 에, 거기에 맞게끔 좋은 자리, 좋은 지역 얻어갈 수 있게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자가 뭘까요? 지금에 하는 게 투자일까요? 미래에 하는 게 투자일까요? 미래죠. 예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매몰돼서 현재 가장 좋은 부동산에 찾기에 급급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브랜드와 지금의 입지에 취해 있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서 가장 기사에 많이 등장한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죠? 반포에 있는 실거래가 1억 넘겼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였어요? 아리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였죠? 그 전세대. 그 전에, 서프라임 그때, 그때쯤 반포자이잖아요. 그렇죠. 각 시점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파트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시각에 취해서 지금 브랜드의 지금 입지에 취해 계시면 결국에 그 아파트, 그 입지, 그 단지는 결국 5년 뒤, 10년 뒤, 15년 차, 20년 차 아파트가 돼요. 절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아니게 됩니다. 한물 같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당장에 매몰돼서 지금 당장 좋고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쪽 어,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쪽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자산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부동산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투자란 무엇이라고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투, 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에서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는 좋은 입지 지금 중공나 있고 준신축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5년, 10년 뒤면 준신축이 아니라 거의 구축 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거들떠보지 않는 아파트들이 내용 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거의 15년에서 25년 된 아파트들은 쳐다도 안 봐요. 다 가성비 아파트들이라고 부르죠. 자, 그 아파트들 볼게요. 지금 이번 성장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구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신축입니다. 신축이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고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르는 그 입지를 고르게 되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떠도안 봤던 15년, 25년 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뒤처지는 거예요. 아내 아파트만 안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10년 뒤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뒤에 내가 자산이 성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 시대를 주도해서 주변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게 할수 있는 아파트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됐냐이두 개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는 물건은 내가 그 물건의 매매가격에서 내가 들어가는 자본이 적어야 돼요. 아니면 그 매물이 싸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치 변동이 클 것. 지금은 이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는 부동산이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자, 보세요. 지금 거들떠도 안 보는 아파트 15년, 25년 차 아파트를 보세요. 근데 10년 지나면 25년 차 아파트는 몇 년이 된다? 35년이 되죠. 그럼 재건축 연한이 들어온다? 그렇죠. 남들 안볼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 보셔야 되느냐 면 지금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지 잊어버려야 되고 용적률 200% 절대 재건축이 안 된다고 얘기하던 그 200% 내외에 있는 단지들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입지 좋은 애들 보잖아요. 지금 싸요 나중에 재건축 돼요. 됩니다.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서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 연세가 좀 계신 분도 있지만 예전에 재건축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아파트들 다 재건축 됐어요. 지금. 중밀도 이상 15층 이상 아파트도 재건축 됐습니다 처음에 개포동 여러분들 3억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얼마죠 20매독이잖아 다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갔습니다 재건축 안된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들 네? 자 그래서 두번째 이 첫번째 두번째 원칙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그런 부동산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다? 첫 번째, 투자와 거주를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저 상담 오면 아, 제가 거주할 집을 찾고 있는데요. 투자 가치도 높았으면 좋겠는데. 최고의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이두 개를 만족하면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축, 신축 살다가 구축 가보신 분 계세요? 나 신축 살다가 구축 가봤다. 와, 여기 어디시네. 네. 신축 살다가 구축 가면 은 진짜 초반에 한 한 달에서 두달 동안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운 내 인생 자체가 다운그레이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리고 너무 집에 가기 싫어져요. 물론 저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계속 저는 이사를 자주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그렇다 보니까 거주를 만족하려면 신축에 가까워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죠.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가치 변동이 커야 돼요. 지금 늙고 재건축이 필요하고 재개발이 필요한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가치 변동이 크니까. 근데 이두 개를 만족하면 어느 정도는 뭐 오를 수 있겠죠. 상승기에 오를 수 있겠지. 근데 자 보세요. 제 이전에 상승 사이클 보자고요. 자 분양했던 아파트 그리고 입주권에서 아파트 입주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아실 거야. 다신규뉴타운 이런 거막세배 이상 오르고, 예? 기존에 뭐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다뭐 2.5배, 뭐세 배까지 다 갔어요. 신축 아파트들이. 멀리 가지 않을게요. 아리파. 분양가 16억, 17억 했죠. 근데 지금 뭐 40m까지 갔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에너지, 가치 변동이 큰 에너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 만족도를 포기하던 아니면 거주 만족도 올리려면 투자 가치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다? 지금 투자를 생각하면은 지금에 속지 마세요. 지금 좋은 브랜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아파트 그거는 투자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10년 뒤를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아파트는 비싸요. 절대 안 쌉니다. 왜?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쉽게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에 속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시장이 오히려 더 쉽다고 했어요. 선택하기 쉽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기존의 아파트로 수익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군지의 동옥렉설 아파트예요. 지금 매매가가 24억이죠. 이게 처음에 최고가 찍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32억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4억이에요. 지금 호가입니다. 이건. 그리고 밑에 전세가. 지금 10억 4천 돼 있죠. 전세가가 19억까지 갔다 왔어요. 와, 뭐가 많이 빠졌죠? 매매가 빠졌어요. 전세가 더 많이 빠졌어요. 전세가 더 많이 빠졌어요. 이런 거 경험하기 쉽지 않은 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2008년 금융기 위그 당시 만해도 전세자금 대출도 잘안 썼었고 활성화 안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뭐 파죽지세로 고급지 때문에 한번 어퍼컷을 맞으니까 미친듯이 빠지기 시작해. 이거는 저도 예상 못했어요. 금리를 이렇게 무슨 미국이 10배를 올릴지 몰랐고 한국이 7배를 올릴지 몰랐습니다. 이걸 아,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맞췄다 못 맞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 부 하지 좀 마세요. 지금 현재 당장이 중요하고 5년 뒤 10년 뒤 내가 웃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만 집중하세요. 그러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매매가가 원래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지면서 전세가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금 201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전세가율이 평균이 52%입니다 근데 상급진 더해요자 24억에서 10억 4천 계산해보세요 40%도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걸 투자하는데 내 자기 자본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내 자기 자본 비율이 60% 70% 들어가 버리네. 그게 럼그 좋은 투자처입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아파트가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빠졌다고요. 자,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악이고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른데 버리를 쓰죠. 대출을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월 5일 이후부터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풀리게 되면서 60%,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레버지를 많이 쓸수 있죠. 자기 자본비율. 네,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요자가 투자성이 강한 물건을 고르기보다는 요새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적당히 적당히 합니다. 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하고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비싼 아파트들 중에 저가 아파트 서초, 강남, 송파 중에 송파 그리고 수도권 전체 중에 입주장 벌어지고 싼 애들 위주로만 거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가를 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너도 나도 사고 싶은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제일 중요한 게 금리죠. 네. 자, 금리 급등에 의해서 수요가 이동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게 지금 공급까지 많아버리면 매매 전세, 월세 다 떨어져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다? 금리 급등하니까 매매와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급락하고 그 수요가 월세로 갔어요 지금 잠실 월세 여러분들 400입니다 월5 0 보시는 분들은 집으로 다 날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월세가 끝까지 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전세가 또 다시 싸지고 있어요 왜? 정부에서 관치금융하고 그리고 월세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자, 한정적인 시장에서는 수요는 이동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매매와 전세 수요 급락하면서 지금 고금리에 적용한, 적응하는 상황이고 추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 전세는 회복하겠죠 아주 빠르게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 기존 아파트 난 죽어도 이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 아닙니다 좀 기다리시면 돼요. 금리가 완벽히 적응하고, 인하 시점까지 가게 되면, 결국 수요는 다시 전세로 이동합니다. 그럼 전세까지 올라가고, 다시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좋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이번 23년 1월, 2월 와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와, 이거 반등이다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반등인가요? 반등이 올까? 지금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3월, 4월이 중요해요. 자, 2월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1,6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2,000건 넘, 넘겼거든요. 야, 2,000건 넘겼어. 그리고 기사에서는 뭐 한, 아, 뭐 몇월 이후에 최다 거래 막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2017년, 18년 데이터거든요. 보세요. 자. 2023년 2월이 2천 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8년 2월 거래가 9천 건이 넘어요. 지금 거래량이 반등을 얘기할 만한 논할 수 있는 거래량일까요? 잔뜩 쫄아있는데 움직이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것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땐 투자자가 있는 거야. 이땐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땐 투자자는 없어요. 개뿔.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지금 산다.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명백한 환경은 보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산다. 주식할 때도 똑같아요. 급락 나오니까 이거 사면은 뭐 반등하겠지? 그렇게 애매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 증가, 1월, 2월 늘어난 증거를 보면은 첫 번째 금융완화 정책이 커요. 자, 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LTV를 40에서 50으로 끌어올려 줘요. 그 다음 1월 5일부터 비조이 지급되면서 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70%까지, 60%까지 쓸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많이 떨어졌다고 일컬어지는 지역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 10억 넘겼는데 이제 대출이 돼. 어, 많이 떨어졌어. 27억 하던 게 19억이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강동구. 어, 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 됐어. 자, 원래는 40% 레버리지밖에 못 쓰던 게60 70이 돼 버려. 내가 원래 이만큼의 돈이 필요했었는데 요만큼만 있어도 되게 바뀌는 어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강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21억 찍었다가 13억, 12억 8천이 내려왔어요. 엘리트보다 더한 거예요.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어디가 많았다? 강동, 송파, 노원. 요런 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금융 완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뭐야? 금리 적응이에요. 금리에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금리 이제는 처음에 여러분들 저금리 그때 당시에는 와, 산뭐산 넘어갈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다 아유, 어, 뭐 0.5 빅스텝 가나 보네. 다이 정도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빨리 팔아야지.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 네, 다 적응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올려봐야 이제 0.25다 0.5다.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그거도그 이번에 파산하게 되면서 이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인하 시작이다. 그리고 인하 시점이 땡겨올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에서는 추가로 많이 못 올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린 것에 대한 후유증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관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했듯이 단기금락 많이 빠졌잖아요. 35% 이상 빠진 단지들 너무 빨리 빠졌어요. 예, 네, 이런 단지들이 저점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실제 수요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엘리트를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잠실 엘리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잖아요. 실거주밖에 못 들어가요. 거래가 많았던데 딱 들여다보잖아요. 투자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수요자가 들어간 겁니다. 예, 네,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가 많이 있던데를 보니까 공통점이 뭐다? 수도권의 입주장, 검단, 뭐 루원시티, 청라 그리고 송도 그리고 서울 아까 말했던 지역들 많이 빠졌던 지역들 중심으로 들어갔고 특히 어떤 게 거래가 많았다? 소형이 거래가 많았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많이 활용했느냐 특례보금자리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약한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오려면 그럼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 이제는 약발 다 떨어졌어요 금융정책, 금융 완화정책 아까 말했던 거세 가지 금리 적응 다 이제 약발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올라가는 효과를 씹어먹으려면은 무주택자, 1주택자 가지고는 안 돼요. 다주택자가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취득세 준거 하나 필요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들 아직도 이거 통과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택, 1주택이신 분들은 주택 하나 더 사면 8% 내야 돼. 굉장한 부담입니다. 굉장한 부담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 수에왜 집어넣는 거야 대체. 분양권, 입주권. 이게 그 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무슨 죄예요. 갑자기 날벼락이 움직이지를 못해.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빨리 풀려야 돼요.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 반등이 크게 나오기, 세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취소의 중간 완화가 되고 해야 다주택자들이 일부 진입할 수 있고 자 3주택부터 중과에도 상관없어요. 2주택까지 프리하게 가도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이 유통이 될 거예요. 네, 사는 물량, 파는 물량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세가 회복입니다. 전세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 들어가는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들죠. 그렇게 돼야 수요자들이 들어갑니다.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두 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여러분들 지금 0.25, 0.5 올려봐야 이제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물가 안 잡혔거든요. 예. 네. 상당 기간 동안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지금 매입했을 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용감하게 선방으로 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금리이나 예, 확실한 금리이나 추세. 확실한 시그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들어가서 반짝 올라가고 반짝거래량 여기에 흔들 릴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냥 넋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 아파트 시장은 들어가기 좋지 않은 구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는 2023년 최고의 부동산 전략은 과연 뭘까? 예,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주택이 없다. 그럼 지금 좋은 기회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음, 서울의 전세와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게 강남아, 강남과, 강남과 예,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이에요. 예. 자, 서울 통대적으로 보면은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강남의 일부 지역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그 키불출 사태, 경기 유치원 때문에 했던 이 개포, 개프자, 개포 프로듀서자이 같은 경우에 3,000세대.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은 이제 프론티어, 예, 7,000세대 입주할 거예요. 자, 여기만 해도 만 세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원베리 있죠. 그 다음 메이플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했던 그 얼마 전에 분양해서 난리 났던 둔촌주공도 25년에 입주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방배동이 순차 입주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강남에 입주장이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량이 많으면 매매, 전세, 월세 다 떨어집니다. 강남에 이렇게 강남에 매매, 전세, 월세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게 이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입주장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입주장에 있는 해당하는 그 단지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월세가 떨어지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구축이 더큰 데미지를 받아요. 훨씬 더큰 데미지를. 예. 예전에 우리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구축들,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전세가 처참했어요. 처참했다고. 예. 그런 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입주하거나 매매로 사신 분들이 승자죠. 자 지금 이 강남의 수도권 입주장을 활용해서 어, 가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해 드리면 어,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가격과 가치를 비교했을 때 소형을 사셔야 돼요. 소형을 사셔야 돼요. 지금 중형하고 대형은 하락 반영이 덜 됐어요. 자 40평대, 50평대 데이터랑 30평대 데이터랑 20평대 데이터를 놓고 고점과 저점 확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 대형은요. 많이 안 빠졌어요. 물론 희소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물량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입주장을 노려서 할수 있는 전략 중 좋은 전략이 뭐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 무주택자가 가진 돈 최대한을 활용해서 그 주변에서 가장 압력을 받은 20평대 노려서 입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2 0평대 최상급지를 매수하세요. 네, 강남 들어가는 최고의 저로 기회가 될수 있을 거예요. 네, 아파트는 좀후질근하고 별로겠지만 그래도 강남에 입성할 수 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매수하지 않,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다? 본인은 전세는 살던지 월세 살면 돼요.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되면 전세자금대출 받아도 돼요. 그리고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받는 게 완화가 대폭 됐어요. 아파트만 아니면 돼.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만 아니면 전세자금대출 5억까지 나와버려요. 예. 네. 그래서 전세로 저렴하게 거주하고 나머지는 뭐란다? 상위지역 용산하고 강남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사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부동산을 내가 거머쥘 수 있게 돼요. 거주를 포기하고 투자에 올인하는 거죠. 예, 네. 좀더 대담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 세 번째는 분양이에요. 또 이제 강남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강남의 국직국직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담, 룰렐이나 아니면 뭐 원페타스 그리고 메이플자이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그 중에서 조금 더 여러분 저렴하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에요 향후 20몇년 동안 만 2,000 세대의 신축이 만들어져요. 예, 네. 지금 방배동은 뭐예요? 오래되고 그 빌라가 많았던 그냥 카페골목 유명한 강남에서도 조금 앉혀졌던 동네예요. 예. 네. 학, 학원, 뭐 학원가도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크게 바뀔 겁니다. 자, 분양가도요, 어, 지금 방배는 한 15, 16억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강남 지역은 한 20억 이제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 그렇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서 나중에 크게 가치 변동을 겪게 될수 있는 동네가 방배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분양객을 잡으면 돼. 또, 이번에 오늘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속보로 제가 아까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중도금 대출 제한이 원래 9억에서 12억 갔다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두 번째가 뭐냐. 중도금 한도가 5억까지였어요. 근데 그것도 폐지 안 돼요. 폐지 폐지한대. 안 돼. 그럼 강남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다? DSR. 그러니까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강남에 10% 20%의 계약금 가지고 분양을 받는 거예요 내 돈이 10% 20%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고 5년 10년 뒤에 최고의 아파트를 내가 갖고 올수 있다니까 이보다 더 나은 전략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좌고 오면 할게 없어요 지금 너무 쉬워요 기존 아파트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두 개만 보세요 입주권 분양권 입주 분양 이두 개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생각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무주택이십시면,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이 없으셔 보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이거 단지들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지금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대치동, 구마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청담루엘, 삼익, 도곡동, 삼호, 예, 방배동, 뭐, 5구역, 6구역 다 들어갔죠. 이런 거가 이제 23년, 24년, 25년 막 있다니까요. 만약에 무주택 자녀가 있거나 점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강남을 들어가신 게 좋아요. 자, 여기서 한 얘기를 해드리면 요번에이 18년에서 22년까지 오면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나, 아무도 분양을 안 받던 시절에 네? 13년, 14년, 15년, 16년 이럴 때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있어. 그 아파트들이 다 어디예요? 강남의 개포동. 네. 아무도 안 받을 때 경쟁도 적게 들어갔어.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그 기회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1주택자입니다. 자 1주택자분들이 좀 많으, 많으시겠죠? 자 1주택자는 두, 방향, 두 방향으로 갈라져요. 자본이 조금 있으시거나 두 번째, 자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첫 번째, 자본이 많은 경우는 본인의 1주택을 과감하게 매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뭐천 이천 꺾는 게 꺾는 거 아니거든요. 5천 1억 꺾을 자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과감하게 매도하고 아까 말했죠. 20평대로 강남으로 진격하세요. 네. 평형수 좀 불편해도 20평대 강남 지금 사야지 강남 들어갑니다. 이제. 아니 면또못 들어가요. 지금 이제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 되는 것들. 네. 20평대. 거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본이 적은 경우 나 해봐야 나 지금 1, 2억 2, 3억 가지고 있다. 내 주택 하나랑. 그러면 못 옮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 데미지가 없는 지금 이 시점에 팔기도 애매하잖아. 그리고 5천 1억 꺾을 자신이 없어. 그러시면 두 번째 전략을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다? 자본이 적으면 데미지가 없는 뭐 팔아야 되는 데미지 없고 또 추가로 이렇게 어렵게 그 내가 연끌하면서갈 필요가 없는 선택이죠. 일, 거주, 일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그대로 가져가서 거주하시고, 두 번째는 작은 금액으로, 아까 말했죠. 입주권 노리시면 돼요. 입주권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죠. 네. 재개발, 재건축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서울에서 조금 끝에 간 지역들, 어? 뭐 상계라던가, 아까 뭐 김재경 소장이 얘기를 했을 텐데, 뭐 광명이라던가, 이런데 피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리고 거거보다 더 싸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재개발 시장이 바뀝니다.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제 도정법에 따르는 서울의 지금 노후주거지 빌라촌이 41%입니다. 그 중에 87%가 도정법 따른 정비사업의 기본요건이 67% 노후도를 못 맞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게 뭐다? 모아타운이에요. 지금 모아타운이 똥이 된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입주를 해야 돼 착공을 해야지 와 이거 진짜 되네 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선정됐던 시범지구가 이제 조만간에 착공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인식이 바뀌겠죠 자 앞으로 재개발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이끌어내려면 모아타운 전략밖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서울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 도시에서 국제적으로 메가시티가 되려면 천만 명 이상이 모여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천만 명 이상이었다가 갑자기 쭉쭉 떨어져서 지금 900만입니다. 이것도 위태위태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서울이 비싸서. 네. 두 번째가 뭘까요? 서울이 늙어서예요.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이클이 안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사이클이 네? 사이클이 안 돌아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어서 끌어다 써. 1기, 2기, 3기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이제 사기 지을 땅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다? 절대 죽었다 깨도 지금 시각에선 재개발이 안될것 같은 거. 절대 지금 시각에선 재건축이 안될것 같은 거. 그런 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모아타운 그리고 두 번째가 오세훈 시장이 2008년에 만들었던 역세권 시프트 지금 와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지들을 한번 쫙 공부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욕심나는 지역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도정법에 따른 67% 이상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지역이 없어요 없다고 아니면 피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붙어있구나 네. 빠져봤어야 뭐 5억, 6억이니까 네. 자그러면 마지막은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분들 여기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택시장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여러분들 내려야 갈수 있어요 네? 갖고 있는 거 털어내야 돼 그래야지 갈수 있어요 주택 못하, 못 삽니다 그럼 뭘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첫 번째 지금 금리가 미쳤죠 1년 만에 10배가 가고 7배가 가고 이거 못 버팁니다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일찍 사신 분들은 괜찮아 근데 뒤늦게 사신 분들 있죠? 21년 22년 초 이분들 강남이나 중심지는 오히려 버티거든요 근데 서울의 외곽지라던가 아니면은 수준 자체가 동네가 약간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못 버텨요 못 버티고 뱉어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격 빠지는 게 서울 변두리나 지금 인천 같은 지역들 이런 데가 건물 가격이 많이 빠졌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해야 되는 거는 20억에서 50억 정도의 건물을 보셔야 되는데 그 건물 중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의 뉴타운 보세요. 뉴타운 주변의 건물. 많이 싸졌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두 개의 노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안산선, 구호선 4단계. 거기에 돈, 돈이 아주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잘 사시면 예, 두배 이상은 그냥 나올 거예요. 이두 개만 보셔도 건물 잘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외곽 건물금매를 매수하는 전략. 예, 그리고 아까 뭐 신안산선 얘기 들었는데 신안산선도 좀 약간 떨어지는 동네 있죠. 나중에 좋아질 동네, 독산동, 시흥동 이런데. 예, 그런데 건물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좋은데 잘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난 돈이 없다. 다주택자인데 돈이 없다. 있죠? 왜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건 되게 신박한 방법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될 수는 없어요. 재건축이 예상되는 단지에단지에 상가를 공략하면 돼요. 자, 강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들 재건축 진행할 때 어, 조합이 갑일 것 같아요? 상가가 갑일 것 같아요? 상가가 갑입니다, 여러분들. 조합이 아파트 주고 말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가가 받는 거안 받는 거 정하는 거야. 아주 잘못 알고 계세요. 자 상가가 출발을 해줘야 돼요. 자 재건축, 도정법에 의하면 전체 75% 동의, 각 동의 2분의 1 이상 동의인데 상가 동도 포함입니다. 결국에 상가가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재건축 출발을 못해요. 떼고 가려고 해도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줍니다. 요즘에 다 줘요. 다 줘요. 어떻게 해세해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22년에 디스코나 이런 가격 확인하잖아요. 제일 많이 오른 게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많이 오른 부동산이? 재건축 단지 내 상가예요. 3배, 3년 만에 3배에서 5배가 올랐어요, 다. 지금 강남은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강남에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의 평당, 지분당 평당가랑 상가의 지분당 평당가 중에서 상가가 더 비싸져 버렸어요, 지금은. 왜? 여러분들, 5억짜리 재개발 물건이 있고 20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피가 어디서 많이 붙죠? 5억짜리가 더 많이 붙어요. 가벼워서. 똑같아. 재건축도 내가 아파트살려니까 30억을 줘야 되는데 상가를 사니까 한 10억이면 끝나. 재고, 나중에 분담금은 나중 얘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어차피 오래가는 사업이니까 이쪽으로 건, 배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강남은 끝났어. 강남에서 지금 살면 뒤에서 줄 서서 비싸게 사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말한 거 있죠. 서울의 금사라기는 서울에서 용적률 200내외. 200내외예요. 얘네 재건축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지금 분당 봐야 돼요. 얘네들 재건축 됩니다. 재건축 이거 추진하는 거 빨간 쪽만 얘기한 거 아니고 파란 쪽도 얘기했어요. 대선 전에 발이 둘다 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표밭이란 소리예요. 분당만 40만 가고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들 그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에 안 됐다고 했던 거 지금 다 됐잖아요. 지금. 네. 지금 현재 매몰돼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미래를 좀볼줄 아셔야 투자가 되고 그게 다 수익률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고 남들보다 일찍 움직일 수 있을 어 이때 지금 여러분들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아파트 사면 되지 뭐 재건축 상가 볼거 없고 근데 다주택자는 주택을 사면 안 되니까 네. 이게 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분당에 있는 상가 진짜 뭐 1억 2억 3억이면 사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3배에서 5배까지 돼요. 옛날에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거 상가 감정가액 어떻게 받은는지 알아요? 3배에서 5배 받았어요. 상가 소유주가. 네. 생각 발상을 공부하시고 발상을 전환하시는 게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지금 지방시장만 문제지 미분양이 너무 많잖아요. 수도권까지 이게 번지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전에는 버블세븐 해갖고 수도권에 미분양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때 미분양이 16만이었어요. 16만. 지금은 여러분들 7만 얼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만 있어. 수도권은 견조해요 인천만 많아. 그래서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나온다. 그럼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도장을 찍어줍니다. 양도세 면제. 그게 또올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주택자는 들어가셔야 돼. 옛날 마곡지구도 미분양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도장 다 찍어줬다니까. 그런 기회가 또 오면 또 그냥 구경하고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중요한 건 뭐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가, 갖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지금 시각에 뭐 돈으로 잴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자산시장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빌려 쓰는 사람이냐. 네. 자 그래서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돈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간을 드릴 물건을 찾으시면 돼요. 분양권, 입주권. 이게 돈입니다. 이게 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재개발, 재건축, 이어서 분양까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좌고우면 할게 없고 지금 기존 아파트 시장 뒤적거릴 필요 없다. 내가 거주해야 되면 은뭐 예외. 하지만 투자다. 그럼 이것만 보면 돼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딴 거. 돈도 안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만큼 돈이 될 거니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분양권, 강남 분양권, 용적률 200%, 일기 신도시. 딱 이것만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년 주목할 부동산은 미래에 비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부동산이다. 예,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이 뭐예요? 원래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을 할수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되게 바뀌잖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가치 변동이죠. 이게 가치 변동인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이 안 되는 곳. 지금 분당이 재건축된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다 리모델링이 답이었잖아요.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게끔 되는 거. 그리고 어, 이런 지역들이 바뀔 가치의 변동이 큰 부동산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시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일기 신도시와 모아타운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싸게 부동산 10년 뒤를 농사짓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간 딱 맞춰서 예, 아마추어 아니고 프로니까 예, 딱 맞춰서 제가 했습니다. 예, 했고 제가 뭐 놀라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주 얘기 드리고 있고 저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금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예, 40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영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근 대표님은 잠시 뒤 토크 콘서트에서 한번더 모셔서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